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가 에휴... 우연히 겹쳤을 뿐이옵니다. 근데 유자는 착해. 유자는 너무너무 착해요. 이 정도 겪었으면 사람 알잖아. 그래서 유자는 이제 앞으로 피곤하겠죠. 내가 데리고 다닐 거니까. <웃음> 아, 피곤할 게뭐 있어요. 저도 즐거운데 언니랑 있으면. 그럼 이번 주 쉬는 날은 지리산 가요.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. 등산이에요, 언니? 등산 아니에요. 장을 보고 지장 복포로 가는 거예요. 아, 너무 좋아요. 그래, 니까 여기서 월요일에 끝나고 바로 출발해요.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그 도착하잖아요. 그 펜션에서 한번 자고 일어나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, 음. 힐링이네요, 힐링. 다음 날, 너가 지리산 올라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요. 어? 언니가 토끼 고기 해줄 테니까. 토끼 뭐 잡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? 아니, 이거한번 와야 돼요. 내가 갈까? 야, 개그로. 아, 제가 제가 그래 <웃음> 예, 너가 삼성그룹을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이건희 회장이 너를 좋아하는 거예요. 고도가 네. 맞으니까. 아, 비유사잖아요 지금. 그래, 너가 오퍼스라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음. 오너가 너를 좋아하잖아요. 너무 거부하는 사랑입니다. 어 언니 <웃음> 언니 어, 어, 밥도 사줬잖아요 맛있는 거. <웃음> 그럼요. <몇> 순... <웃음> 지금까지 밥몇번 사줬어요 내가. 셀수 없죠 사실은. 몇 번? 그래도 대충 1 0 번은 다 줬겠네요. 네 너무 쓸 거예요 사실. 돈으로 한 사람을 얼마인지 알죠? <웃음> 그럼요 언니. 고기도 많이 사주시는데. 유자는 처음에는 돋보이지 않는 캐릭터예요. 있는 돈 많은 돈. 아이고 음... 저게 적응하겠나 싶을 정도로. 근데 유자 멘탈은 커피만큼 쎄. 안에서 꾸다스요 언니. 저 그때 진짜 한번 그만두고 났어요. 언제? 숙에서 <웃음> 숙소에서 혼날 땐못때문 혼났죠? 말이 없어가지고. 말이 없었어요? 말이 없어가지고. 아시잖아요, 그사건 <웃음> 그때 그만두 뻔했어요, 사실. 가게에서 말이 없었어요? 아니 아실 거예요. 말씀드리기 기억하실 텐데. 그 있잖아요. 언니. 그 홀에서 어떤 분 너무 지쳐가지고. 그걸 이렇게 드리는, 그, 꾸고래 나가지 말라그 얘기. 이거 맞나 나보다 뭐지? <웃음> 그때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그어 생각해보니까 그래너 말이 참앞섰었다 많이 앞섰죠 우리 유자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그거잖아 요 지금 만약에 막내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죠 첫 출근했는데 공주가 어머 언니 뭐야 쟤 이러는 거야 그래고 왜? 착같은데왜 그래? 아니 방금 테이블을 같이 찌는데 그때 이제 초선생 손님이 없었어요 얘랑 초아랑 공주랑 이렇게 세면 끼었나 봐요 맞아요. 그 이제 손님이 너너네그 어, 그래, 내가 팁 주고 싶다라고 카드로 팁을 씹어 만원 긁어 준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언니 약간 왜남인데저 카드 t c 는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?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? 물어본 거예요. 없어 없어. 종아가 이제 문제 말했죠?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. 언니들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. 그랬더니 공주가서 <웃음> <그래서 웃음> 빡차가지고그걸 공주 언니가 말씀하셨어요. 그 말을. <웃음> 그래갖고 난 이제 나한테 이제, <웃음> 이제 얘기 들었어. 그서 내가 불러서 돈욕심이똥꼬이가 샀니? 막내야? 한마 내가 그돈 떼먹을 것 같을 때돈 밝히지 말고 일이나 배워. <웃음> <웃음> 저 그래서 그거 오해하고제욕심이아니 그러니까... 얼마나 돈욕심이 끝까지 올랐나에 참 모르겠어요. 사실. <웃음> 지 생각해 보면 그래요. 오해할 만하죠, 사실. 아니 근데 궁금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첫 출근한 막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바라져 보이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물어볼 수는 있어. 사주에서도 말조심하라는 그 말, 말 마, 많이 있었어요. 말이 없었나? <웃음>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때 우리가 손님 테이블에 돌아가는 걸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. 규칙이에요. 우리가 할 만의 규칙. 테이블이 있잖아. 그럼 손님이 안에 앉으면 어쩔 수 없는데 바깥에 있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다면 오해를 부릅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 뭐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유지한다는 그 철칙이에요. 근데 이제 얘가 야단 맞을 당시에 다른 아가씨가 그것 때문에 야단을 크게 안 맞았었어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가씨들이 언니들이 앉아 있는데 그 남자 손님이 돌아나오고 돌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가다가 야, 언니들이 뭐라 한거야요네너 지금 뭐하니? 왜 돌아 나가니? 안 들어와? 그랬더니 이 막내 친구가 언니들 보더니 <웃음> 이러더니 다 돌아간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갖고 엄마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안기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근데 내가 이제 4개까지 들어와서 응. 예, 그러려면 창조총 가서 이래 야 x x 나 여기는 이 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어, 몸을 그렇게 굴리려고 어, 안 발이 난 거야 앞으로 조심해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인가 다 다음날인데 얘가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한 거는 진짜 손님이 밖에서 넘어졌는데, 얘는 진짜 부축하러 간 거였는데, 그거를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걸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, 그게. 그래서, 어, 이틀 전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, 넌또왜 나간 거니? 그렇게 해서 씨, 그 얘기가 된 거예요. 맞아요.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말을 또 잘못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. 약간 이간질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근데,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뭐 만약에 돌아 나가잖아. 돌아 나가서 뭐라도 하고 이러면 원래 사람이랑 그렇잖아 내가 뭐 어디를 허락을 하면 또 어디 만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. 일하러 갔으면 일하러 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사실을 치면 안 돼요. 사실. 맞아요. 하.. 유자 역시. 유자는 진짜 <웃음> 몇달 만에 <웃음> 프로가 됐네요. 무슨 놀러 왔잖아요. 맞아.